프론트룸으로 향하는 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번 레벨의 입장 방법은 레벨 7 1 9 0 5를 완료하는 방법 레벨 더 허브에서 입구를 찾는 방법 레벨 3999에서 슈퍼마리오런을 2시간 이상 플레이하는 방법 레벨 7호의 확장 레벨인 마니랄룸을 찾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 레벨 더 엔드의 컴퓨터에포 웨이즈 실행 파일을 찾아 활성화하는 방법 블라벨 익스클로메이션 마크에서 매우 드물게 찾을 수 있는 잠금 해제되고 정렬된 두 개의 문을 찾는 방법. 무작위적인 상황에서 식별되지 않은 개체가 떨어뜨린 열쇠를 만질 경우 진입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 방법은 어느 것 하나 식별 완료된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블라벨에진입한 방랑자는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 방향에 따라 숫자 1, 2, 3, 4로 표시되며 모든 방황자에게 동일한 출구를 제공합니다. 전체적인 레벨의 환경은 끝없이 이어지는 네 갈래의 자갈과 길로 양쪽에는 완벽하게 정렬된 나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햇빛이 구름에 의해 가려지는 이벤트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레벨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름이 평소에는 일체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 3초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벨은 항상 5로 추정되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는 더 포레스트 렌즈라고 알려진 고유 개체가 등장하지만 이 식별 임은 추후에 크로아티아어에서 반역시킨 더 포레스트 크리처로 변경됩니다. 더 포레스트 크리처는 나무와 관련된 개체로 이 엔티티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발점에서 멀어질수록 잠재적 희생자를 조여가기 시작합니다. 블라벨의 특이점으로 인해 개체를둘 이상 동시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네 갈래의 길마다 존재하는지 또는 동일한 엔티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간별 더 포레스트 크리처가 보이는 행동 양상을 나열하자면 블라벨의 시작 지점에서 100m가 떨어지면 재물이 될 잠재적 희생자가 선택되고 500m 지점에서는 나무 뒤에서 소을내며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2km 지점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엔티티는 5km가 넘어가면서 잠재적 희생자를 나무 뒤로 유인하지만 정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어설픈 유인은 항상 실패합니다. 15km에 도달하면 방황자는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고 30km 지점에서는 엔티티가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황자를 시험하려는 이도인 것인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점에서는 공격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50km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 레벨의 환경이 복사되며 끝이 없는 무한의 경계로 발을 딛게 됩니다. 이곳에 한번 발을 디딘 방랑자는 더 이상 시작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km에 다다르면 2초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되며 찰나의 순간은 방랑자를 가둬두고 시간은 순간적으로 낮에서 밤으로 전환됩니다. 빛과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밤의 거리에서 더 포레스트 크리처는 레벨의 특별한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방향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00km 이후의 생존자는 보고된적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식별 부가 상태로 남게 됩니다. 4개의 서로 다른 방향마다 전초기지가 하나씩 존재하므로 MEG에서는 무작정 길을 나서기보단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경로에 따른 출구들은 경로마다 자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해진 여러 레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경로에서 쓸수 있는 방법 또한 있어, 레벨을 빠져나가는 출구들은 방문자의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모든 경로에서 쓸수 있는 탈출 방법에 대해 나열하자면, 밤에 자살을 시도하게 될 경우, 레벨 익스클러메이션 마크로 텔레포트. 1, 2, 3 경로에 나무에 불을 지르면, 레벨 192로 이동. 레벨의 시작 지점에서 노클립 현상을 겪게 되면 레벨 4-7으로 이동 디리안이 숲으로 들어가면 95%의 확률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며 나머지 5%의 확률은 노란색 해치를 생성합니다. 노란색 해치는 방향자를 레벨 0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떠도운 소문이지만 어떻게든 100km에 도달하면 끝내 프론트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론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오래된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프론트룸이라는 미개의 낚인 방사들은 현재도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